야. 야. 자꾸 그렇게 멍멍 짖으면 안 돼, 이놈에 멍멍 짖지 마. 아가씨. 아가씨. 이쁜 아가씨. 이쁜 아가씨. 엄마 얼굴 좀 보세요. 그렇게 멍멍 짖으면 언니가 놀래잖아. 멍멍 짖지 마. 어? 엄마 좀봐 봐. 알았지? 멍멍 짖으은이놈에 엄마 얼굴 좀 봐. 좀 전에 어떤 언니 멍멍 짖어서 언니 깜짝 놀랬잖아. 멍멍 짖지 마. 아씨. 짖지 마세요. 자꾸 그렇게 짖으면 산책 못 해. 아씨. 엄마 얼굴 좀 보세요. <웃음> 네. 그렇게 멍멍 짖으면 안 돼. 알았지? 두부 멍멍 지지면 안돼